네모의 n 네? 제곱이 네. a의 n 제곱이 래요 아, 그러면 네. 이 a는 저리 가야 되겠죠? 아, 오픈 네. a가 저리 가려면 a에 그요그곱그 네. 그그 곱해지는 거 있잖아요, 지수가. 아, 네. 아까 그 법칙, 지수 법칙 중에 한개 쓰면은. 네. 네?